파 크다! 35만! 요, 요, 요! 빠바바바바바바아 아, 미안합니다. 아이쿠 반갑습니다 자 우리 귀여움이 필러 모습은 이렇게 귀엽지만 p v p 에 나타난 크리스벨그다 미친 개 폭딜러입니다 자이 폭딜러가 지 기전이 좀 그래요 기전이 상대 디버프가 많을수록 무나 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덱 실험에서 엄지님이 저격을 해가지고 우리 큐어를 빨리 죽여봤어요 큐어를 죽여서 디버프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딜이 71만이 터진 무서운 영상이 나왔었는데 그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자, 일단 팀 투급을 더 끌어올렸어요. 36만원 더 끌어올렸습니다. 누구 때문이다? 구류드 때문이다. 구류드한테 눈 깔리 봤지? 그러면 방어 관련 40%가 깔린 상태에서 이 둘의 광력기를 견뎌내야 돼. 견딜 수 있겠나? 지금 투급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다음 판에는 제가 라반을 드디어 빼볼게요. 라반 빼고 처절 넣어보겠습니다. 처절 넣으면 이제 공방생이라서 고루고루 단단해지거든? 라반 넣은 거는 투급이 워낙 좋아서 그러는 거고 내가. 투급을 다른 데서좀더 생겼기 때문에 좀 내려볼게요 어 누구세요? 아, 아 폭스타구나 이거 저렇게 생겼면 누군가였네 자 일단 이렇게 가볼게요 일단 방어관련이 4 0 깎였기 때문에 딜량이 좀 궁금합니다 팍팍팍팍팍 팍, 팍, 팍. 19만 3천 팍팍팍 크다 팍 크다 팍, 팍, 팍, 35만 요요요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이고 아, 미안합니다 쟤 아, 아, 진짜 무릎표가 악마다 미친 신하냐부 해가지고 어? 아, 아주 좋은 말입니다 쿄 때랑 비슷하네 딜이 비슷하죠 그제? 그럼 투급을 더 챙겨서 좋을지도 그러면서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잠깐만 아 예, 예,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다음판 꼭 라반 빼볼게 라반 빼고 처제를 넣으면 공방생 증가 때문에 어, 뭐구요?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거 미안합니다. 이거 구스가 이런데서 이렇게 서식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지? 어, 어, 빨리 챌린저로 올라갈게요. 제가 이제 고인특집 찍다가 챔피언 3까지 떨어져가지고 지금 다시 올라가는 중이라서 아, 미안합니다. 이 동네에 계신 분들. 36만, 어, 1100 정도 차이 나다. 1100, 1100 정도. 자, 그거 해보자. 라반이 투급이 좋은 이유가 그래, 합기 때문이야. 합기면 1000 추가해주거든. 만약에 처젤드가 합기가 있었으면 처젤드가 무조건 높지. 어, 저, 아, 잠깐만. 저는 얘기하다가 못 봤다. 이거, 저, 그, 그, 그건 농, 농, 농계댁이네, 농계댁이네. 야, 개삽됐다. 야, 나못 봤다. 자, 야, 세게 때려야 된다, 이거. 빠바바바빠 <웃음> 야, 이거 농계댁이었는데. 디버프 지워주고 피깐 채웠는데. 엘리가 야, 그걸 치기 푸는데? 그래도 그냥 사라지네요.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인데. 이거 기절기입니다, 이제. 기절기. 근데 디버프가 5개 이상이면은 주피 60%까지 추가됩니다. 단위기에. 근데 디버프가 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기절기로 쓰이는 정도구요. 요거는. 빠바바바박. 어, 7 9 0 0 이거 디버프 5개 이상이고 이러면 그때, 어머, 어머, 뭔데, 이거, 뭔데? 왜 우천척이 아니었나? 왜, 무척 없구 아니, 짜 딜이 괴랄한데요, 여러분? 괴랄한데? 형, 이거 너프 먹을 것 같아? 이게 농개? <웃음> 그건 모르겠고, 그냥 죽일게. <웃음> 어 초살때, 우리 카킹 초살때. 어카킹 되게 짠해요. 카킹고인특집 하면 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지금. 이거 진짜? 킹아 시대가 바뀐 것 같아. 원래 광역 최강 너였잖아, 그지? 카킹아내 마블한테 항해, 의 이거. 광역 최강이었는데, 어떻게. <웃음> 킹아 여기서 으면안 돼! 아, 야, 저기 왜 여기서 죽어버리냐, 쟤. 너 때문에 막 딜량 39만 밖에 못 봤잖아. 후스님각킹 고인 특집 언제 하나요? 이러면서. <웃음> 아니, 각킹 고인 특집이라뇨. 아직은 그건 내가, 내 마음이 아파서 안 돼요. 각킹 고인 특집 을면 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지금 이거 진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블 임팩트 하면서 디버프 두 개고, 디버프, 3개, 디버프 5개가 되면 이게 엄청 될건데 그렇게는 못했다는 거 그냥 기절기라는 거 각킹 유저 필로로 바꿉니다 이러면서 각킹 <웃음> 같은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꿔야 되겠는데요 지금 요거 이제 요거 사실 쓰면 원소 폭발 차례긴 한데 원소 폭발 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디버프 3개일 때 이거 쓰는 게더 낫더라는 결론에 도달해버렸습니다 자 빠바바바박스카 이렇게 하 각킹 날개가 왜 저리 초라해 보이냐 야일만 날개가 되게 장난 장난한 날개가 생겼는데 각킹 날개를 초라하게 보이게 만드네요 이러도 각킹 최종 형태란 말이야 필로 두살예 <웃음> 여러분 놀랍게도 두 살입니다 두살와얘 스무살 되면 얼마나 무서워지는 거야 한 스무살 쯤 됐을 때 우리 맞으면 다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자 상대도 무서운 패멀덱입니다이때 무섭죠 상당한 덱이에요 더블 임팩트 들어가지고 자, 원래 패멀로나 이거에도 우리가 지금 기급하는 거잖아 이거 쳐서. 초사... 사0구만 그 원래 이누라도 60만씩 나오고 그러거든. 어, 어이구, 사람이었나? 바로 나가시네? 다섯 판 했는데 9분밖에 안 지났어? <웃음> 잠깐만. 미션이 도착했구만. 라그 신부대에 필로 넣고 오연승하기? 오케이, 그것도 해보도록 할게요. 필로 장비 뭐예요? 지금 맹회입니다. 맹회. 자, 오, 어, 그렇죠.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 리뷰, 리뷰 첫날에 첫판 리뷰했을 때 라인하르트 대이 원킬이 안 납니다. 첫 턴에 안 죽어가지고 라인하이트가 혹시 뭐 불사 뜨고 이러면 은어 역으로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어 좋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리뷰가 될것 같고 이렇게 할게요 차단을 안 당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차단을 안 당하는 쪽으로 요거는 이제 운용이 조금 필요합니다 쉽게 죽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피통이 워낙 크니까 파바바바박 샤카 어67 67만 나왔는데 역속인데 역속인데 67만이 나왔다. 지리는 것 같은데요? 호도독 오고요 원래 연반 호도독이 진짜 무서웠었는데, 그지? 그런 딜이 이제는 약간 평범한 좀 느낌이 나고 있지 않나? 자, 디버프 면역이고. 아, 그러면요. 이렇게 갈게요. 요거 터트리고요터트리고요 기절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라이너르트야 니가 그렇다고 뭐 불사가 안 뜨는 이상 무적은 아니잖아. 불사가 뜨면 이건 무적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서, 자, 기절기인데 그냥 죽이는 거. 디버프 면역이 어차피 안 죽겠, 뭐 기절 안 당하겠지만 그냥 죽으라고, 어, 죽으라고. 라인하이트가 일단 집에 갔으니까 조금 마음이 좀 안심이 되네요. 이제부터는 필로 페스티벌 도장깨기 그냥 다 죽여버릴 것 같아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도장깨기에서는 안쓸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전체기고 상태가 디버퍼 좀 많아야 셉니다. 그래서 그게 무조건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에마 성물 발동됐었나? 성물 썼나 지금? 한번 기절 시켜볼게요. 기절시키고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기절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기절시키놓고, 아, 성물 이제 발동됐네. 성물 이제 발동됐고. 자, 필로야. 역시 저 덱은 그 필로가 또 체력속성이잖아. 그래서 확실히 이 덱이 킬이 빨리빨리 안 나네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필로 덱을 상대하기에 라인하르트 덱이 참 좋아보입니다. 라인하르트 덱. 피... 자, 필살기 게이지 많았다 보니까 죽을 뻔했어요. 어 필로 덱은 라인하르트로 잡아야 되겠는데? 진짜? 차단당해가지고 그냥 공격력 756% 전체기 밖에 안 되거든, 지금. 이런 정도? 네, 그러니까 개성 기법 보니까 그건 될 거야 빵 54만 터지고요 빡! 자 낙석 떨어집니다 턱구닥 이렇게 좋고 그냥 이거 써볼 걸 그랬나? 왜냐면 약점은 안 터지지만 성물로 인한 그 증가치는 증가됐을 테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개삽 됐네? 잠깐만 이거 왜 리버프 좀더 주고 잠깐만요 잠깐만 킬로야 이거 못 죽이면 우리 끝나는데 아, 일만 행불인데, 야, 저, 야, 잠깐만. 가열은 안 터지지만, 체력이라서, 빵! 일단, 지금, 구류드를 썼다 보니까, 구류드가 뒤로 갈수록 힘을 못 내잖아. 구류드네. 근데 오, 좋은 리뷰가 된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필로 잡으려면 라인하르트 덱인 것요 이게 뒤로 갈수록 안 좋거든, 구류드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를 회복을 못하게 만들어 보는 거야. 자, 라인하르트 저기 한번 들어와 주세요. 오케이. 자, 라이... 어? 아이고, 라이하르트 덱은 아니고, 연반 덱인데, 단단하게 해보겠다. 아마도 서브에 지금 녹선도 들어있는 거 아니야? 녹선도 발렌트 연반 덱이다. 요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피는 41만이고, 근타로 들어있고, 쉽게 안 죽겠네요, 진짜. 그래서, 요렇게 가보는 거 알아. 요렇게, 요렇게 하면 디버프 엄청 많이 쌓이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요렇게 들어가보는 거지. 골고루 썼으니까 차단도 안 당하겠고, 디버프가 직접 덕지덕지 덕지 굉장히 많이 쌓일 것 같아요. 몇 개고 지금. 그래서, 빠바바바박! 56만. 티은 대단히 잘 나오죠. 이제 회복을 못하니까. 원래 여기서 이제 회복해보면 이제 막돌아보거든 보자고. 뒤로 갈수록 이제 리뷰가 조금 더 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안 떴거든. 본서 터져갖고, 막 죽고. 아, 아니아니아니아니감면부터 시킨 것 같아. 와우, 뭐고 이거. 와우. 감면을마지막이었는데감면부터 시켰어야 된다. 감면부터그거까지 넣어놨네. 기절 안 당하게. 뮤지셸까지 은총 넣어놨군요. 팍 그냥 리무르 넣기만 해도 너무 좋잖아 그지 도발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한번 던져볼게요 야 이것도 연반 못 죽이면 죽는다 우리 <웃음> 연반 못 죽이면 다 죽는다 빠바바빡 오, 와우 오, 역시 확실히 일단은 연반쪽 대기 그래도 굉장히 쫄깃쫄깃하네 밸런스 잘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기 필로덱한테 붙턴 잡히면 답 안나오는데 그래도 붙어볼 만한게 연반쪽인것 같아요 연반 쪽. 쫄깃쫄깃하다. 그지, 쫄깃쫄깃하다.